저도 카이스트하고는 뭐 꽤나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98번, 91학번하고 석사, 박사 하다가 잘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회사 시작해서 어쩔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형님도 카이스트에서 박사하셨고요 그 회사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 이광희 교수님 뵙고 저 이도훈 박사님 제가 도움받아서 한 학기 강의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5, 6년 된것 같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만 한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 저희 처음 여기 학생으로 왔을 때에 비해서는 정말 천지개벽한 느낌이더라고요 오늘 길도 모르겠고 뭐 건물도 다르고 오늘, 오늘 오신 분은 그 느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새, 새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학생이었던 저로서는 참그 예전에 보금자리에 온 그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 생활하고 나가서 하고 이랬던 그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같이 학교가 마치 저희 어머니 같은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고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그게 렇 길게 했냐 하면 실제로 제게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웃음> 여기 석박사 과정에 있으면서도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20대였는데요. 그때 교수님 사모님이 너무 따뜻하게 정말 챙겨 주셨고요. 제가 뭐 사고치고 삐뚤어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학생하면서 회사하고 뭔가 할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괜히 울컥했네요 카이스트의 비전도 있고 뭐 MIT도 넘어섰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힘이 되면 돕고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런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애정을 쏟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뭐 그,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광 교수님께서 카이스트를 맡아서 앞으로 4년 하시는 거는 교수님께도 영광이고 카이스트에게도 정말 축복 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명한명 한명 학생들, 학생 1학년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그 따뜻함이 전해져서 그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가서 더,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두에게 정말 정말 꿈같은, 축복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든 분들께 축복 드리고 오늘 총장님 되신 이광윤 교수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